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골프 이제 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어, 비버스 골프라는 브랜드에서 론칭한 안티윙클 퍼터 앰플이에요 일단 제품을 열면 이렇게 예쁜 퍼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어,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받은 인체줄기세포 배양액과 인삼꽃 추출물 성분이 피부 속까지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어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이중기능성 앰플이래요. 그리고 정제수 대신 사용한 프로방스 장미꽃수가 피부 진정 작용과 동시에 피부 속까지 수분을 공급하여 투명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골프장에 가면 아무래도 자외선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제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우선 이 비버스 골프라는 이좀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골퍼들의 피부를 케어하기 위한 국내에서 최초로 골프 화장품은 전문 브랜드로 어 선케어뿐만 아니라 라운딩 전후 이렇게 손상된 피부를 케어하는 프리미엄급 스킨케어 30종을 런칭을 한 그런 회사래요. 립밤, 앰플, 그리고 세럼, 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국내 유일 골프 화장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어좀 골프 화장품 하니까 뭔가 전문성이 좀 느껴져요. 뿜뿜. 어,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요. 일단 이렇게 딱 커터, 뭔가 막 골프 쳐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이쁜 것 같아. 이 제품의 특징은요. 일단 줄기세포 하면 굉장히 좀 고가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피부, 미백, 항산화에 효과적인 프로방스 장미꽃수와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제주 동백 추출물 컴플렉스를 함유한 안티링크램플 어, 나이아신, 아마이드,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m 피 아데노신 등의 유효성분이 어, 중요한 건 이거 자외선 외부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고 노화된 피부를 퍼펙트하게 케어하는 그런 프리미엄 앰플이라고 합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되게 SNS에서 지금 핫한 그런 앰플이에요 모양 자체가 일단 포토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되게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되게 특별하고 선물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어 고가의 프리미엄급 성분으로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주름 아 민감해요 주름 주름을 방지하는 프리미엄 홈 케어. 어 집에서도 이렇게 앰플 하나로. 어, 정말 샵에 갔다 온 것처럼 그런 광이 나는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쫀쫀한 텍스처의 앰플이 부드럽게 흡수되어서 윤기 있는 물광 피부를 완성을 시켜준다고 해요. 퍼터 모양의 앰플로 위생적이고 컴포트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라운딩 후 하루 종일 자극받은 피부를 퍼터 앰플 하나로 진정 그리고 보습까지 이렇게 동시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오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데요 네번을다 바르고 어그 이제 바를 때마다 이제 영상과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해보시고 정말 사실적인 실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특별한 선물 없을까 하실 때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골프 공이라던가 골프 용품 이런 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선물을 좀 지인에게 하고 싶을 때 이거 강추합니다. 비버스 안티 잉클 퍼터 앰플 강추. 최고죠. 일단 발림성이 어떤지 내가 지금 한번 뜯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뺐어요. 자 여기가 입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겠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쉽게 이게 약간 주사기처럼 여기를 퍼터 뒤쪽 이, 이 부분을 누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어, 어, 허, 어머. 어머, 굉장히 일단 발림성 합격. 향은 어 향도 합격. 약간 로즈? 장미꽃, 아까 무슨 프로방스 장미꽃 추출물이라고 하셨나? 이쪽도 한번 이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흡수를 시켜주고그 다음에 이마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얼굴이 작은 건가요? 양이 진짜 많네. 음. 오 벌써 약간 좀. 오 벌써 약간 이마에 약간 광이 막 벌써 나는 것 같은데. 음. 이 제품은요 제가 이번에 그 골프 저널 엠버서더가 되면서 이 골프 저널 그 쪽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요. 아직 어, 남았으니까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 어..쒸.. 목도.. 또... 어, 목? 굉장히 중요해 목 아, 양이 진짜 많네 아직도 남았어 오.. 어, 흐르는 거 보이세요? 와.. 이게 되게 쫀쫀해 이게 양 진짜 많다 제가 내일 또 세안을 하고 오늘은 제가 지금 틴트도 바른 상태고 약간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화장은 안 했습니다. 화장은 안 했고요. 어 아예 진짜 다 씻고 나서 그 저녁에 또 케어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딱 느낌은요, 일단 향도 너무 좋고 음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자마자 되게 막 반응이 오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고 지금 제가 되게 그 속건조라고 하죠? 되게 굉장한 악건성인데 지금 되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하고 이렇게 딱 보셔도 지금 벌써 이렇게 약간 좀 광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착각입니다